자, 지금, 이제, 시즌이 초기화됐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원래, 시즌 초기화되고, 7,500원. 7,500원 후원! 아잉, 무시짱! 감사드립니다! 잘했어! 따봉! 초기화된 시즌은, 지옥, 그, 자체라는 것만,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, 오늘, 무엇을 할 거냐? 이, 뱀판이 포켓몬, 이나이트, 랭크 게임. 한번,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, 한번,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뭐야, 이거? 오! 야 뭐야 이거? 근데 이번 거 이쁜데? 아, 이번 거 이쁜데 진짜로? 어, 빨간 머리 이쁘다. 야 이거 이쁜데? 저번 에브이 배틀패스 산 그거 없쥬 그럼 구매해 보자. 3만 원 응원. 아잉마신짜 감사드립니다. 고마워요. 이거 살까요? 오른쪽 거 살까요? 뭐 살까요? 깃에서 정해 주세요. 호롱이 대야이씨내쳐 줄게. 플러스!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자, 이거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 포켓몬 이내지 끄구다 아주 합리적인 구매였다. 아, 이거 왜 질러, 백랩을. 잠깐만. 아, 이거 백네까지 이거 사야 되는 거야? 이거 언제 다 하냐, 이거?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? 백네까지왜 질러냐, 이거? 안 해, 안 해, 안 사, 안 사, 안 사. 은나 그지, 안 사. 한만원이 일단 또 사봐요. 일단은 3만원 후원의 임무시장 감사드립니다. 이거 사라는 거예요. 이게 맞는 건가? <웃음> 이게 맞나 모르겠다. 이, <웃음>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마, 이 거, 이 공가 이게? 어어잘 <웃음> 맞는 건가? <웃음> 아나머지 미션으로 오케이 오케이 더아 벌써 다질는데렸네 <웃음> 샀어요 이거 허그존가 아니잖아 이거 아니 네 조로아크 알겠습니다 네, 조로아크 스킨 써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아닌데요 지금 어? 우리 심지에께서 하라고 주셨는데 이게 중독이라 그래? 거미 지금 험하다 <웃음> 좋아 조로아크로 간다 자 좋아요 그럼 조로아크로 오늘 랭크 게임 첫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응애일때 처음부터 스킨 입고 있는게 흔하지가 않거든 아 진짜 좋다 스킨 이뻐요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이뻐 야 노래소리 좀 줄였습니다 어라? 이렇게데데요 그냥 어 주권 좋아하면서 위에 킹패서 먹자 네, 됐죠 네,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아, 진짜 아픈데, 이거? 이거 붙어서 하면 안 돼요, 라플라스 아, 잡을 애가 없는데, 라플라스를 아, 어떻게 아는 거야, 이거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아, 진짜 죽는 줄 알았네, 자. 깜배쓰겠습니다. 와, 진짜 이쁜데, 뭐야, 이거? 야, 역시, 사준 게 제일 이뻐? 아, 너무 좋아요. 오, 진짜 옷 이쁘다. 왜 올라왔어, 왜 올라왔어? 아래, 안, 아래, 아래, 아래, 아래 안 해요? 나이스! 요거지! 그렇지! 나 너무 잘한다. 아 뭐야? 경도사없중이 나이스! 대타에서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! 못먹어, 위로 올라가, 위로 올라가! 주권 줘! 힐 주세요, 힐 주세요. 야, 그렇지! 어? 아, 이거 갈거리에요, 왜? 그럴 수도 있지! 야, 저 귀한 이 이쁘다. 이거 봐, 뭐야? 모로학교 처음에 이렇게 나왔으면 진짜 역대급 포켓몬 스킨 나왔다 이러면서 난리 났을 텐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이상한 스킨만 내고 뭐야 그게? 아야. 아니 뭐아니 진짜 나 이거 진짜 오라다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아니 스킬이 끊어 심지어 아니 랭게임에도 뱀픽 내놓으라고 진짜 뭐하냐고 아 그놈의 대회전에서만 뱀픽하면 뭐 어떡하라는 건데 자 내려갈게요 아저 가운 저거 저. 줄건줘 줄건줘 아니 맞췄는데 시야 안 보인다고 아니 이새끼들왜 끊어지냐고 자꾸 아 미치게 되 진짜 아이고팀 랜하니까 이거 봐, 스킬 안 써져! 아니, 깜짝 뺑이 왜 쓰다가 안 써지는 거야, 도대체? 아니, 심지 탓이 아니라, 5인큐를 하니까 상대방도 막 5인큐처럼 오니까 문제인 건 내가, 심지 탓을 내가 언제 했어! 시즌 초 완전 지옥이야, 진짜! 아니, 스킬 안 써지는데! <웃음> 자, 솔랭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, 일단 지옥을 경험을 해봤는데, 좀, 팀랭은 좀 많이 빡세다. 어, 많이 빡세다. 진짜? 아 진짜! 아하하하! 아왜 그때 만통이 없었냐? 아나맹공이어서 꼴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을 것 같은디? 없어 없어 나 없어 없어 들어가 들어가 고고고 고고고 고고 오 많다 많다 맞다 나이스 됐어! 나 할일했어 나 할일했어 아, 뭐야! <웃음> 아니, 근데 웃긴 게요, 이렇게 빌빌 기다가 요 싱리스만 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? 싱이에요. 그거 병이야. <웃음> 그거 병이래. <웃음> 뭐야, 이거. 나이스, 나이스! 야, 나이스! 으, 응, 도망가면 그만이야! 으, 응, 도 <웃음> 자신 잠수탄다. 아이 각은 좋았는데, 아 이거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자신한테 책임이 있어 이거. 자신 해놓고 치면 안 되지. 이거 게저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? 예? 내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3 스피드부터 이럴 거 예상했잖아요. <웃음> 예상 못 했는데요? 저 예상 못 했어요. 아 근데 웃긴 거는 이 와중에 기한 모션 이쁜 거 알아요? 나이스! 이길 수 있다. 포기하지 마. 포기하면 지는 거야. 국나아 숨었네. 못 먹어. 이거. 못 먹어. 못 먹어. 못 먹어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굴렀다. 나이스! 네, 여러분 감사드립니다아이 맛있죠. 고마워요. 도망쳐. 도망쳐. 도망쳐. 응 무비. AI 아니에요! AI면은 진작에 우리가 지금 이겼지! 와 대박이다! 레쿠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! 제가 적팀 한 번에 크리플 킬을 한게 중요한 겁니다! 와 대박이었다 이거 진짜 잘했다 나! 와 너무 멋있었다! 아 오늘 이 스킨을 선물해 주셔갖고 진짜 이런 캐리가볼수 있었다! 얻어 걸린 거잖아요 얻어 걸린 것도 실력입니다! 7,500원 네, 자세한 상황 판단요! 은네 어키 이 가서 뭔데 지 감사립니다 고마워요. 아, 어, 그러게, 이거 솔직히. 자샷 없었으면 이거 진거였네. 와. 질량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킬 했고. 질량 나라란 터. 음, 나쁘지 않아. 자자샤님 자, <웃음> 아, 자샤이 탱커였구나. 어, 그럼 인정. 이영국발다 얻어야 되는데. 이거 언제, 언제? 아니, 레벨 200 언제 찍어?